안녕하세요 감성어스 이재원 과장입니다 어, 저는 오늘 천안에 위치해 있는 S 빌리지 소개해 드릴 건데요 어, 이곳은 천안 중에서도 입장면에 위치를 해 있습니다 입장면 홍천리 94번지에 위치한 이 현장은 지금 북천안 IC까지 차량으로 약 10분 정도 소요되는 곳에 위치를 해 있고요 어, 가까운 시내는 입장면 시내 쪽과 가까운 거리에 있습니다 차량으로 약 5분 정도 거리에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도 자차로 통학을 해 주신다 그러면 충분히 갈수 있는 거리예요 어, 이곳은 지금 145평에 건평 약 40평에 철근 콘크리트 2층 건물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넓은 마당과 저렴한 금액이 좀 특징적인 그런 현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기반시설로는 지금 단지 벌크형 LPG 사용하고 있고요 그리고 정화조 같은 경우에는 공동정화조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 영상 보시고 마음에 드신다면은 지금 이제 네 세대 남았으니까요 빨리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입장면 전원주택 S빌리지 소개 영상입니다. 주차 공간은 지금 외부로 두 대까지 주차가 가능하시고요. 난간 잘 설치가 되어 있고 앞쪽으로는 대문이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디딤석과 잔디도 지금 잘 정비되어 있는 모습이고요. 넓은 잔디 마당이 모양도 네모 반듯하게 잘 나왔기 때문에 사용하시기에도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조경에도 신경을 써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소나무 이쁘게 심어주셨고 전체적으로 잘 꾸며져 있는 모습입니다. 외관은 스타코플렉스 사용을 했고요. 지붕은 징크로 마감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거실 쪽으로 나올 수 있는 데크 테라스인데요. 데크 테라스 부분도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외부 다이닝 공간으로 사용하시거나 어닝을 사용해서 카페 같이 꾸며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이쪽에는 수전 설치가 되어 있고요. 현관은 이 우측으로 돌아서 나와 있습니다. 신발장 3칸이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좌측으로는 3행동 슬라이딩 중문이 설치가 되어진 모습이고요. 들어오면 바로 거실입니다. 거실 면적 널찍하게 잘 나와 있고요. 창호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양쪽으로 이면창 구조로 나와 있어서 개방감도 굉장히 좋습니다. 고무령 천장으로 층고가 높은 편으로 위쪽에는 메인 조명과 함께 간접 조명으로 인테리어가 되어있습니다. 아트월은 폴리싱 타일로 마감이 되어진 모습이고요. 소파에서부터 TV까지의 거리가 굉장히 여유로운 편이에요. 쪽은 주방 모습이고요 주방은 지금 아일랜드 앞쪽으로 이렇게 식탁이 배치되어 있는데 4인용, 6인용까지도 배치가 가능한 공간입니다 주방은 기업적 구조로 수납공간 여유롭게 형성이 되어 있고요쪽 아일랜드 식탁 앞쪽에도 수납공간이 잘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덕션과 하츠후드 설치가 되어 있고 싱크볼이 설치가 되어 있는데요 싱크볼 바로 앞쪽으로 창고가 크게 나 있어서 답답하지 않게 사용이 가능하겠습니다 다용도실은 세탁실로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요 세탁기와 건조기 무리없이 배치가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계단 밑에 공간은 게스트 욕실이에요. 게스트 욕실은 넓은 면적은 아니지만 이렇게 용변을 보시거나 손을 씻는 데는 불편하지 않을 정도로 공간이 나와 있습니다. 일체형 샤워기도 설치가 되어 있고요. 거실 뒤편으로는 외부에서 설명드린 데크 테라스 쪽 바로 나갈 수 있도록 이렇게 창호로 연결이 되어졌고요. 1층에 안방이 존재합니다. 안방 면적도 널찍하게 잘 나와있는 모습으로 창호도 양쪽으로 나있어서 환하고 넓게 쾌적하게 사용하실 수 있는 공간이에요. 안쪽으로는 드레스룸과 안방 욕실이 준비가 되어있구요 드레스룸 공간은 그렇게 넓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붙박이와 시스템장 같이 형성이 되어있구요 부부 욕실은 이렇게 일체형 샤워기 마감이 되어있네요 수납공간이 조금 좁으셨다면 한쪽 벽만, 벽면을 통해서 붙박이장을 추가로 설치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방에에서 바로 나수있있는 작은 베는이라스도 준비가 되어친 있습니다. 구는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 친구는 이이 준비가 되어있고요. 2층 가이실 같은 경우에는테라스는 바로 연결이 되기 때이에이쪽에이 어린이들 공부방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북카페 같은 형식으로 연출을 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고요. 이쪽은 2층의 작은 방입니다. 자녀분들 생활공간으로 사용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옆쪽에도 작은 방이 있고요. 이것도 서재나 아니면 게스트룸으로 내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욕실은 계단 바로 우측으로 연재가 되어있구요 샤워 공간이 잘 나와 있습니다 샤워 파티션도 설치가 되어있습니다 옥상 테라스는 공간이 제법 넓습니다 방수 페인트로 마감이 지금 되어 있고요. 난간도 높게 올라와 있는 모습이에요. 오늘 영상 소개는 여기까지입니다. 영상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현장에서 또 만나뵐게요. 감사합니다.